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월 8일이네요. <웃음> 날짜도 가물가물합니다. 어, 월요일 밤인데요. 어, 그동안 저한테 좀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어, 소장님 요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있고그 다음에 집을 샀는데 어, 이럴 때 뒤에 산 집을 비과세 받으려 하면 그 입주권이 나중에 완공되고 난 날부터 조정지역이면 1년 비조정이면 그 완공된 날부터 3년 안에 앞에 집 팔면 비과세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 그래서 아 이거 한 번은 내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법조문 아예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 요 내용은 오늘 요 영상을 들으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에 추가로 저한테 요와 관련돼서는 추가 질문을 주지 마세요 다알수 있도록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걸로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네이버에서 뭐를 찍으시면 되느냐 하면 먼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걸 찍는 거예요 이대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렇게 어, 딱 찍으면 잠깐만요. 제 얼굴을 좀 옆으로 비키고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찍고 나면 지리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리 항목을 찍고요. 실제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어, 지리를 딱 클릭합니다. 지리를 클릭하면 어그 다음에 우리는 양도세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 양도소득세를 또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클릭을 하면 보통 검색창에 제목 플러스 요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제목을 막내 원하는 궁금한 걸 찍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해당 문서번호를 안다. 이러면 문서번호를 딱 넣고 그냥 서면 지금 제가, 제가 찾아놓은 거는 서면 여기2015 부동산 1160이에요. 이거 다시 2015 다시 부동산 다시 1160 이걸 그대로 해가 딱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을 좀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시 제 얼굴 제자리에 <웃음> 이렇게 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먼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1번 2005년 6월달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주택을 먼저 샀어요. 갑이 A주택을 샀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얘가 어, 도시미 주관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행인가가 나고 어, 그리고 이제 2006년 12월에 A주택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이 났어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입주권으로 바뀌죠. 갑이 어, 소유하고 있던 당시에 요게 어,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 돼 있는 거를 그 이후에 2009년 8월이니까, 그 1년 뒤에, 이제 입주권 되고 난그 1년 뒤에, 어리 요, 승계조합원 상태로, 요, A 입주권을 샀어요. A 입주권 매수. 그 얼른 어떻게 됩니까? 승계조합원입니다, 승계조합원. 만약에, 대연 3구역을 놓고 보면, 관리 처분이 났잖아요, 그죠? 이게 A 입주권을 대연 3구역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냥. 생각하기 좋게 대연 3구역 저는 부산이잖아요. 대연 3구역 사무실이 대연동 있잖아요. 바로 사무실 앞입니다. 관리처분 났잖아요. 그렇게 승계조합원이에요. 이걸 조롱 소장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연 3구역을 이런 상태에서 여 요까지 이해되시죠? 대연 3구역을 샀습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리 조롱 소장이에요. 대연 3구역 입주권을 샀습니다. 저는 승계조합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상태에서 어 2년 지난 후에 어, 제가 초롱소장이 비주택 비주택은 뒤에 레전드라 하겠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로 치겠습니다 왜냐 이건 주택이니까 초롱소장이 대연 3구역 입주권도 하나 있는데 승계조합원으로 샀습니다 지난달에 샀습니다 그냥 그리고 어, 한 2년 뒤에 레전드를 하나 더 산거죠 그래서 2년 뒤로 하면 안되겠네요 작년에 대연삼을 샀고 올해 레전드를 하나 샀습니다 1년 차이나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부자니다 제가 <웃음> 대연삼 가지고 있고 레전드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얘는 입주권이에요 그죠? 작년에 샀기 때문에 두개는 1년 차이나게 샀습니다 작년에 샀기 때문에 저는 성계조합원이에요 요 상태에서 제가 레전드를 팔면 언제 팔면 비과세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레전드를 팔면 비과세가 되냐고? 요 이럴 때 이제 허니 저한테 어 소장님 얘가 여기 이제 뒤에 보면요. 예, 2015년 4월에 재건축 사업 완료로 A 주택이 주택이 준공이 된 거예요. 준공이 됐다면 다시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대연삼이 다시 집이 됐어요. 집. 순서가에 대연삼 입주권 먼저 샀고 두 번째 레전드 주택을 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집으로 된 거예요. 대연삼이 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착각하기를 아, 입주권은 집이 아니었으니까 권리였으니까 대연삼 중공으로 잠금치고 나면 그때부터 지금이 만약에 조성지역이라 하면 레전드를 1년 안에 팔고 대연삼에 입주까지 하면 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느냐 이거하고 헷갈리기도 좋은게 레전드를 먼저 샀습니다 먼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후에 대연삼을 샀어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소득세법 시행령 1 5 6조의2 사망상 그걸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 말고, 이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대연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레전드를 사러 오신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입주권 먼저, 그 다음에 주택 뒤, 그리고 입주권이 다시 집, 요 개념입니다. 이랬을때 뒤에 산요 집이, 입주권이 집으로 바뀐 이날부터, 만약에 비조, 비조정지역이라 하면, 3년 안에 요집 팔면 비과세 되느냐, 요 질문이에요. 어, 입주권을 주택으로 취득하는그 시점을 그거는 나중에 사용성인 그 떨어져가지고, 어, 신규로 되는 중공 떨어진 그때부터가 취득 시기로 안 봅니까 하는 요 취득 시기는예 뭐를 할 때는 요렇게 보느냐 하면은 거주 기간을 챙길 때는 요 때를 취득 시기로 봅니다. 거주 기간 2년 충족해야 되는 요거는 신규 완공 주택 되고 난 그때부터 이제 신규기 때문에 2년 충족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공된 요집에취득그 양도세율 계산할 때는 요 준공되고 난 그날부터 1년 안에는 77% 그리고 그 준공된 그날부터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는 66% 만 2년 지나야 비과세가 되든지 일반세율이 되든지 요 세율 적용할 때는 준공된 그 사용성인 일을 따져요. 그래서 헷갈리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일시적 일가구 유주택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아예 얘는 그 완공된 그날부터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집 앞에 산그 비주택 레전드 보다 그 앞에 입주권을 먼저 승계조합원으로 지득을 했기 때문에 요 때도 벌써 주택으로 계산을 이렇게 그 양도세 계산할 때주택에 들어가는 걸로 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되는데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한 바에 조합원 입주권을 선게 취득한 후 해당 재건축 사업의 완료로 신축한 주택이 준공된 경우 대연삼이 준공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A 주택, 아까 A 주택이 여기가 대연삼이었죠, 그죠? 대연삼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B주택이 아까 레전드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하기를 레전드를 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특례 그러니까 A를 아, B를 레전드를 먼저 파는 거잖아요. 대연산보다. 레전드를 먼저 팔때 그때 일시적 2주택 적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집인 것만 놓고 보면 얼른 보면 레전드가 먼저 집이었고 대연삼이 뒤에 다시 완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파는 집으로 봐갖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되느냐 이렇게 물어난 거예요.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왜안된다 하는지. 요지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요지. 조합은 입주권을 해당 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성계치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89조 2항에 따른 조합은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어,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그러니까 1주택하고 1입주권 막 이렇게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에 카운트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외하는 거는 어 먼저 뭐 대체주택에 해당되는 뭐 그런 주택일 때만 뺀다 이런 말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어, 여기에 해당되는 하여튼 입주권으로 보으로 해당 재건축 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중공된후 그러니까 대연산 완공 입주해 갖고 완공이 말이에요. 완공된 후 3년 안에 레전드 팔아도 일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느냐? 안 해준다 해놨습니다. 답이. 답도 안 해준다 해놨죠. 안 된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왜 제가 국세청에 옛날에 제가 레이카운트, 딱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레이카운티를 제가 그때 100일을 사드린 손님이 계세요. 승계조합원으로. 여기 오기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 조합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엔가 그 전에 분양권이었던 명, 그, 그 2년 전인가 봐요. 어 2년 그 2년 전에 있던 분양권이 요 승계 조합원으로 잔금을 친 후에 그 다음달엔가 요명륜자이가 입주를 하게 되는 신축 주택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입주권 사고. 분양권은 그 당시에는 분양권은 이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주택에 안 들어가던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이카운티 입주권 사고 그 뒤에 명륜자의 주택을 취득한 거였죠. 이럴 때어 이제 어, 나중에 요 레이카운티를 나중에 완공하고 난 뒤에 명륜자이를그 사이에 2년 동안 거주하다가 나중에 레이카운티 완공되고 나서 명륜자이 팔면 요거 레이카운티 3년 안에 비가세로 가능하냐 이거 질문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제가 실제 가서 했었어요. 요 사례를 된다더라고요. 레이카운티 등기친 날부터 3년 안에 명륜자예 아, 발문 되죠. 요때가 주택이니까 명륜자에가 먼저 등기치서니까아 예요. 3년 안에 발문 되죠. 이렇게 제가 상담을 받고 왔었다니까요. 그래 왔는데 제가 수업했던 그 교수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안 된다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를 비과세 된다는 거를 안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세금을 크게 에 맞춰서 단도리를 해드렸어요. 뭐 결론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저 이거 이 조문 찾는데 어마무시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조문 찾는 거에 근데딱 들어와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해드리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에 해당되는 집을 아까처럼 A주택 B주택 내가 당사자를 내가 갑인지 어린지 해갖고 잘 넣어 가고 보시면 이 답이 다 나와있습니다. 2006년, 아까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정법, 어, 요거는 이제, 그, 관리 처분 그걸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뜻이에요. 요 조문은 지금 폐지되고 조문이 바뀌었거든요. 어, 요렇게 되고, 어, 조합은 하여튼 입주권으로 볼 경우에, 그러니까 승계조합은인 경우에, 이딱 한마디로 풀이하면, 승계조합은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먼저 취득하고,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집 가져 있어도, 어, 요게 나중에 이제 집이 완공되면, 어, 그 뒤에 샀던 그 집은 그냥 과세로 판다. 이, 이 말입니다. 한국말이 법조문에 갖다 넣어놓으면 한국말이 한국말로 안 느껴질 때가 많죠. 그걸 해석을 하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리 한번더 해볼까요? 승계조합원이에요 예. 입주권 취득했어요. 대연삼 샀습니다. 관리처분 후에. 두 번째 레전드 샀습니다.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이 대연삼이 집이 되었습니다. 이래, 이랬을 때 저는 레전드를 팔려고 합니다. 대연삼 완공한 날로부터 지금은 조정이니까 1년 안에 내가 입주권 산 후에 레전드를 산 경우에 비과세 되나요 안되나요? 안된다는 뜻이었어요. 안됩니다. 그러면 어, 요, 내가 현재 입주권을 가있다 할 경우에 뭐, 어느 경우에 그러면 산게 집이 비과세 되느냐. 그거는 관리 처분 전에 내가 샀던 그 집이, 어, 입주권이 되었고, 뭐 요거 관리 처분 전에 샀던 요집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샀던 그런 주택은 얘 뒤에를 먼저 팔아도 대체 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사안은 그 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됩니다 됐죠. 너무 길면 또 지겨워지니까. 승계조합원이다 <웃음>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가세입니다. 입주권을 팔던 뒤에 산 집을 팔던 입주권이 완공되고 난 후에 팔더라도 먼저 파는 건 무조건 가세입니다. 두 번째 남은 거는 먼저 파는 거 그거 팔고 난 후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소정지역이면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게 충족이 되는 걸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지 마시고 예, 아까 법조문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건 국세청에 질의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